게임이 앞서 공격과 수비 중 선택하세요. 공격? 456번 공격, 218번 수비.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.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지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! 아행어사아행어사라고 했어. 아! 아! 그래서 죽인 거야 형이 그런 인간이라서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서 <웃음> 이찬원입니다.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? 언제 돌아와? 일이 좀 길어져서 아직 잘 모르겠어. 아유 그래. 엄마. 응. 너올때뭐사 오지 말어. 응. 사랑해 아들. 누구시죠?